사실 지금 비와가지고 속마 취소돼도 여완이 없어 아, 3분 먹으러 <웃음> <번 넘어 웃음> <3분 넘어 웃음>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 <웃음> 나, 사실 어, 3분 먹고 와도 돼 그게 지금 메인이야 잠시만 나 컨셉 좀 잡을게 비오는 날 비오는 날 굳이 어, 선글라스 선글라스 <웃음> 그것도 어깨 올리고 찍찍을 아, <웃음> 좋아 <웃음> 진짜 컨셉 추 어때? 카메라 봐봐 힘들어 보여 저아이 미안하다. 아 답답해서 못끼겠네 어?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<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! 뭐야? 야! 와, 어, 너 천재야? 와! 이렇게 찍었다고? 응어떡한 걸. 그럼. 약간 그거는 저 컨셉 그거는 정했어. 진짜 뭔가 컨셉을 정하려고 하지 말자. 음, 음. 그러니까 나를 음, 맞아, 맞아. 그대로. 아전 이쁜데 왜 저러고 있을까? 약간 그런 거 있지. 아, 잘하네. <웃음> 나 약간 자기객관은 굉장히 잘돼 어, 있거든요. 인재한데? 네. 어, 어. 맞아. 음. 딱 그냥 너 자신만 딱 보여줘도. 맞아 맞아. 충분해. 도착스. 여기 댕댕이들 있어야 되는데 더워서 다 들어갔나? 예. 어, 어머 어머. 찍어주세요. 어머 어머. 어머 많이 컸잖아.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와 들어와 개판이자? 응? 응? 응? 얘조금이 완전 손끝이 이렇게 먹는데 겨드라면서 반가워 그냥 반가 안녕 쟤뭔런 <웃음> <웃음> 어, <이런> 말한거 아니야? 오 이런거 아니야? 나를 위한 상자게 <웃음> <생각에. 웃음> 멋지다! 언니 멋져요! <웃음> <웃음> 날씨가 더워 엄마야! <웃음> <웃음> 초딩 잼민이 같은데? <웃음> 어 잘한다 잘한다 아유 잘한다 잼민이 잘하네 <웃음> 잘 나와 초등학생 같아 고마워 하지만 몸매는 아니지 <웃음> 과연 그럴까? <웃음> 여기서 좀 뛰어다녀봐 썸네일 좀 만들게 <웃음> 말갑됐어? <같았어? 웃음> 어 그렇게 이렇게, 이렇게 뛰어가봐 <웃음> 어저 감독님 아 죄송합니다, 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 와... 안녕 와... 잠깐만 좀 쉬었다가 내려가자 그거 들 힘은 있네 아 네, 찍어야죠 저는 프로 유튜버니까요 너무... 어 이거 뭐야 너무... 어머 어머 턱이 없어졌네요 어... 전파가 <웃음> 없앨 수 있거든요 <웃음> 어머나 빨리 쌈밥 들어 가자 빨리 빨리 쌈밥 먹으러 가자 우리 그런 거잡고 가야 되지 않아? <웃음> 마 <마음이> 급해. <웃음>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면봉이야 뭐야? <웃음> 오, 미안해, 미안해. 오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오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나 머리가 저항 없이 흔들리는 게좀 수치스러워 <웃음> 내가 운전하고 있지만 실려가고 있어 <웃음> 아 너무 힘들다 아 제발 노트 올것 같아요 진짜 <웃음> <웃음> 집게핀 할 건데요? <웃음> <웃음> 좋다고요? <웃음> 오케이. Okay. 믿어볼게요. 어. 아, 식탁이다. 이러면 안 돼. 아니. <웃음> 어, 멋있어. 야, 정말 멋있는데? <웃음> 정신 놓은 사람들 같아. 옆세요. <웃음> <웃음> <포기합니까? 웃음> <여보세요>. 컨셉, 컨셉. <웃음> <웃음> 아네 여보세요? 아네아 네. 아, 네네네 아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아나 <웃음> <깜짝이야. 웃음> 진짜 야였나 깜짝 놀랐어 잡았어 방금 아 이게 진짜 컨셉이 아니고요 이거는 찐 약간 힘들게 농사 짓고 <웃음> <웃음> 찾기 <웃음> 자 라라라라 짠 음악 음악 어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아 음악 전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, 음 한번, 한번. 난리다, 난리. 어머, 어머, <웃음> <웃음> 올랄라. <웃음>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? 아, 좋아요. 그저 이렇게 좀팔 아프게 들고 계세요. 자, 목이 쫄리는데요. 저.